자 p5js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불만족은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저 채워져 있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저기 있는 선의 두께와 선의 색깔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죠 자그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선을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선이 너무 얇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껍게 하면 더 두꺼운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선을 그릴 때마다 저 두께는 유지 돼요 언제까지? 두께를 바꿀 때까지 색깔도 마찬가지죠 색을 붉은색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붉은색으로 가다가 색깔을 바꾸면 그때 그속성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P5JS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봅시다 자 우선 도형을 채우고 있는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채우다가 영어로는 필이에요. 자 필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색깔을 지정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 있는 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색깔을 넣어 봅시다. 자 렉탱글을 제가 지정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필이라고 하고 레드라고 해서 빨간색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색깔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전에 넣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채워진 상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서클, r c l e 100, 200으로 할까요? 100하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원도 붉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필하고 블루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파란색을 200 픽셀에다가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파란색 새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에 채워져 있는 색깔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있는 필의 값을 비우고요 앞에다가 no 대문자 필을 하시면 노필 이후에 등장하는 도형은 색깔이 채워져 있지 않은 투명한 도형이 만들어지는 음. 것입니다. 자, 색상을 채우는 필과 함께 아주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특성이 테두리예요. 테두리를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테두리의 색깔을 한번 줘 봅시다. 자, S-T-R-O-K 스트로크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블루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도형에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를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면 stroke w i g h t 라고 하시고 여기에다가 10 정도의 값을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을 채우는 것 도형의 테두리의 색깔과 두께를 지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봤던 명령어들은 어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다음 예, 속성이 다음에 변경하기 전까지는 모든 도형에 지정된다는 라 사실도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더 화려한, 더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기분이 좋죠?